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X570 품질 비교표 V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입니다 아니 너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꺼내왔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곧 있으면 인, 인텔을 제낄 만한 CPU라고 어, AMD가 그렇게 주장하는 5000 시리즈 젠3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젠3가 당장에는 500 시리즈밖에 지원을 하잖아요 기존 구형에 300이나 400 시리즈가 지, 지원을 안다고요 한 그래서 a 5 0 B550, x 5 7 0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당장 출시되는 게 5600X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중급 라인업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B550 아니면 X570을 여러분이 찾아보게 되겠죠 근데 그 X570 품질비교표 너무 옛날에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품도 많이 출시가 되었고 가격도 변동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왜? 실사용을 하면서요 그래서 표를 좀 대폭 리뉴얼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어느 게 바뀌었는지 짧게 설명하고 내용을 보면서 어, 진짜 좋은 제품 한번 서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출시 제품 일부 삭제했고요 출시 예정 제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 사진 추가를 했어요 후면 포트, 뭐, USB나 아니면 랜, 이런 거, 사운드 같은 거 궁금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 추가해놨고요. 방열판 디자인에 따른 쿨링 점수를 추가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뚝 찍어서 볼게요. 어, 빨간색으로 방열판 일일다 표기해놨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방열판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히트파이프 같은 거 있는 애들이, 패시브든 액티브든 쿨링 훨씬 좋더라고요. 저걸 점수로 매겼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오류 몇 가지 있던 거,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수정했고요. 권장 CPU를 추가했어요. 이게, 권장 CPU 적혔는 거 맞춰서 가시면, 여러분 적어도 성능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저게 또, PBO 켰거나 OC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적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12일자 가격으로, 어 표기되어 있는 가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현 시점에서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이 잘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표 바뀐 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에즈락부터 차례대로 각 회사별로 어떤 제품을 추천하면 좋은지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죠. 에즈락은, 음, 일단, 에즈락 펜더 게이밍 4, 그리고 프로포 프로4는 M보드든, 아니면 M이 없던 보드든, 다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어, SM-4437 플러스 SM-4436 엔체널 보스 패시죠아시다시피 b 4 5 0에 흥이 쓰이는 그 모습 패시고요 요걸로 싸게 구성을 했어요 8페이지 코어 부분 그리고 SOC 2페이지에서 총 10페이지로 더블로사용하긴했는데뭐이 더블로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엔체널 보스를 썼기 때문에 전력 손실률도 크고 발열도 심할 겁니다 발열이 그 심한 건 자기들도 안 하는지 방열판 다 큼지막한 건 넣어놨어요 좌측에만 아, 상대는 또 없어요 뭐 SOC는 보통 큰 부하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긴 하지만요 램 아, 같은 경우에는 인텔 랜 1기가 버전 다 일괄적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오디오도 똑같이 리얼텍 ALC 1200을 썼는데 뭐 내장 오디오치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레모버가좀잘 안되는 편에 속하고요 블루투스 같은 건 없고요 아무래도 저는 뭐 좀부시하다 보니까 권장시피는 최대 3800X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을아 밑에 제가 5800을 넣어놨는데 이거 근거 없이 는건 아니고요 정성비가 2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성능도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사이상 전력 소비량은 뭐 젠투랑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젠투보다 조금 더거나 제가 조금 이렇게 적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정도급은 충분히 커버가 될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세 제품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것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녀석이에요 넘어갑시다 이번에 스틸 레젠더고 이스크로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두개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느냐 전원부가 똑같아요 어, SIC 634 썼는데 이게 50A짜리 모스펫이고 니치콘 캡을 공통적으로 써요 어, 말단 출력 같은 경우에는 400A까지 CPU에 공급을 할수 있겠죠 V코어 기준으로 어, 이건 조금 뭐 나쁘지 않을 정도 출력은 나오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둘다 더블로 썼고요 방열판 디자인이 제가 지금 빨간색 색칠하는 좌측 부분 저기까지가 방열판이고 그 옆에 그러면 커다란 건 뭔데요 플라스틱 닦개입니다 이쁘게 그냥 꾸미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 해소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액티브일 때 어, 아니, 액티브가 참 패시브일 때 바람이 안갈때 발열 해소가 잘안 돼요 인텔렛 쓰고 뭐 리얼텍, ALC1220을 쓴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레모 보도요 밑에 것보다는 조금 잘 되는 편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방열판 문제 때문에 권장은 3900X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5900까지요 그러면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으면 싼놈 쓰면 되겠네요 지금 웃기게도 익스트림퍼가더 쌉니다 스틸레젠더가 물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판매물이 200 군데입니다. 익스포도 판매물이 240 군데로 거의 비슷하게 물건이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스틸레젠더가더 비싸요. 스틸레젠더가 인기가 좀 높다고 스그머니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라팬텀 ITX. 근데 물건이 없어. 77만원 이유가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 480암페어급이면은 음, 나쁘지 않지. ITX 보드 치고는. 어 방열판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세개 히트파이프로 묶어 놓기도 했고 레모버 itx니까 좀잘 되는 편이고 근데 그게 다예요 이거 이돈 주고 살 사람 없잖아 물건 없기도 하고 아, 대충 후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타이체 그 팬텀 게임 x 보겠습니다 요거 두개 거의 흡사합니다 어느 차이면 요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어 팬텀 게임 x 는듀얼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죠? 방열판 디자인도 거의 똑같고 그냥 뭐 톱니 그리고 태극문양이 있냐 없냐 차이지 말 그대로 외형적인 차이빼고는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 어, 듀얼렌 썼다고 어, 6만원을 더 맞네 <웃음> 펜트게임이 x 가펜트게임이 x 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버더 포텐셜이 비슷해요 레모버 포텐셜 근데다가 둘다뭐 50x가 제일 위에급이니까 이것까지는 잘 커버가 되는 제품인데 기왕 살거면 타이치를 사겠죠 패턴게이밍X보다는 음 근데 타이치도 지금 진해 제품끼리 비교해서 좀 싸보이는거지 다른 회사의 40만원대랑 비교하면 은 특별한 장점 없기 때문에 아 이정도급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부는 나름 튼실해요 그 다음 이제 아쿠아 보겠습니다 아쿠아 국내 물건 몇장 없긴 한데 일단 팔고는 있더라고요 90만원정도 합니다 어, 음, 펜텀게임 x 나 아니면은 타이치보다 조금 좋아요. 전원부가. 720원 팩급. 더블로 사용했고요. 보셔피, 시 순행 블럭을 기본장착해 있습니다. 이건 코스하라고 만든 보드예요. 어, 랜더 10기가 랜을 집어넣었고요. 1기가 랜도 있고, 듀얼랜이죠. 어, 램오버도, 뭐, 그럭저잘 되는 편이고, 와이파이도 있네요. 어, 가격 빼고는 특별히 욕할 게 없는 보드인데, 가격을 욕을 하고 싶네요. 90만원? 수냉블럭이 끼었다 캐도, 저거 2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음? 뭔, 뭔 보드 가격이 갑자기 50만 원에 뻥튀기 되냐? 아, 아쿠아 꺼장, 안상. 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여튼, 에즈락은 쭉 훑어봤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사고 싶다면, 25만 원 이하에 살수 있는 엑소치고 엑스포 정도만 한번 고려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은. 그 다음에, 에이서스, 아수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 버전 2나 버전 1 찍을 때는 원가 절감으로 신나게 깠어요 왜냐하면 더블로를 빼버렸어요 더블로 빼다 보니까 듀얼 아웃풋 아니면 트리플 아웃풋 형태인데 저게 전력 손신률이 조금 높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CPU를 꽂아 썼을 때 같은 로드율에서 조금 더 전기를 더 먹어요 뭐1 0 w 정도 1 5 w 정도 더 먹는데 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쭉쭉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프라임 X570P 같은 경우에는 22만원도 채하지 않는 현금가 가격으로 매우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모스예요 사실, 다른 제품들, 기가바이트 게이밍 X나 아니면은 뭐 여기 팬텀 게이밍이나 프로포는 보면은, 어,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도 드라이버 모스를 안 썼어요. 엔체라모스하고 드라이버 모스는 효율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모스를 썼는 요 놈을 한수 위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페이 형태로 떠나서요.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수준의 방열판 썼습니다. 좌측 상단 둘다 있는 편이고요. 아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 랜이 조금 아쉽긴 한데 리얼텍 1기가 랜 썼고요. 그리고 리얼텍 음, 1200 썼습니다. 그러니까 alc 1200이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램 오버도 애즈락의 제일 싼 애들보다 아니면 기가베트 제일 싼 애들보다는 좀잘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팔았거든요. 어, 다만 CPU는 3900X 혹은 5900X까지만 권장해드리겠습니다 3950 쓰자니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순행 쓰면 어, 그 다음 터프 플러스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라임 프로랑 같이 보겠습니다 터프 플러스하고 프라임 프로는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하나만 달라요 보시다시피 인텔레는 쓰냐, 쓰느냐 리얼텍 레드 쓰느냐 차이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은색 개통 회색 검은색 개통에가깝고요 그리고 프라임은 검은색, 흰색입니다.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플라스틱 부분 있죠. 저 프라임 자켓은. 저 좌측에 있는 저 부분이 이쁘게 LED가 싹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개 가격이 11,000밖에 차이 안나는데 인텔렛 넣어주고 방열판도 조금 더 커요. 보시면 흰색을 꾸밀 수 있고 소폭 조금, 그러니까 그 후면에 또 아이오실드도 일체형이에요. 터프 플러스보다 찌끔찌끔 다 조금 씩 좋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15,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럴 때저가트면은 어... 프라임 프로를 쓸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테스트 했을 때는 터프 플러스가 약간 더 온도가 착하게 나왔습니다. 방열판이 작은데 온도가 착하게 나온 거 보니까 혹시 페이지 컨트롤러 어... 주파 범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둔 게 아닌가 컨트롤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 스트릭스 XO 측고 아이 게이밍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4개 네 볼게요 어, 일단 스트릭스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좀 비싸요 F하고 E는 방열판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히트 파이프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단 방열판이 실제로 측면 발열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램오버 수치는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ITX보드거든요? I 붙었는 거요 놈만 이 어, e 슬롯이고 다이렉트 방식이기 때문에 램오버가 매우 잘 되는 편이에요 어, 와이파이는 어, 스트릭스 ITX랑 그리고 스트릭스 E 두개 제품만 AS200을 지원해줍니다 괜찮은 와이파이에요 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다뭐 인텔랜은 집어넣어 놨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듀얼랜을 쓰는 게 에이스보드하고 어, 엑소추가 E 게이밍두 놈은 듀얼 랜을 쓰고 있습니다 어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1기가 랜두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릭스 E 같은 경우에는 2.5기가 랜 하나 1기가 랜 하나 이렇게 쓰고 있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요세 놈이 공통적으로 그아 공통적인 두 놈이 공통적으로 에이스하고 이제 스트릭스 E가 720 암페어급 그리고 F는 한 단계 떨어져서 이게 50A 모스펫 써서 그렇거든요. 600A급. 그리고 ITX 보드도 어, 무료 560A급.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비슷하고,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 ITX 치고는 꽤나 괜찮은 거 썼죠. 이거 모스펫 자체가 좀 품질 좋은 놈입니다. t d a 2 1 4 7이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는 그 모스펫이에요. 음, 그리고 ITX 보드에도 펜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발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950X까지 실제로 사용은 가능하고요. 이걸또 높게 오버하자니 잘못 버티는 증상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직자는 뭐, PBO나 약간의 오버 정도는 다 버텨줘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 끝부터, 요 끝부터는 3950X까지 다쓸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추천할 제품 있나요? 했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 그나마, 스틸스 ITX는, 그래, ITX니까 좀 비싼 거 이해하겠어. 근데 F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또, 유니파이나, 아니면은, 저, 타이치 봤을 때는, 굳이 이게 더좋은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와이파이 기능도 없고, 레모도 조금 덜 되는 편인데. 그래서, 이거 좀가기이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46만원, 44만원 보자니, 와, 이거, 이거 하도좀 쎄보여요. 밑에 다른 애도 보면 알아요 어로스 마스터에 가까워지는 가격이잖아 어로스 마스터가 품질이 얼마 좋은데 여튼 얘네 좀 애매한 가격대 에 가지고 있어서 제스틱스 라인업은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야 근데 이비싸다 그래 놓고 크에는 왜 색깔을 실해 놨니 제가 크에 실사용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할 때마다 크에로 해요 저 크에는 일단 모스펫도 좋은 거 샀지만 뭐 스틱스스 스틱스, 아이텍스는 똑같은 거 쓰긴 했습니다 어 여기 전원 부에 펜을 두개 박아 놓고 방열판이좀더 커요 그다 보니까 확실히 쿨링을 잘해줘요 390X 오버클럭을 4.45까지 넣고 썼는데 전원보드가 72도 73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도 프라임 스몰 AVX 켜서 돌리면서요 근데다가 오디오덱도 따로 줍니다 아무래도 고급 보드다 보니까 보통 사운드 카드만 오디오덱 이렇게 따로 안 넣어주는데 넣어주고요 거기다가 에램 오버가 진짜 잘 돼요 실제로 제가 이 보드 썼을 때 최대 4,600까지 오버클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733, 그러니까 MPT 패브리 1대1에서 풀리지 않는 선에서 CA14, 14, 14, 32까지 램탈을 쪼이고 써본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생방에서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와, 오버클럭 좀 하고 갖고 놀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적의 보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녹색을 치워놓긴 했는데 그러면. 그의 히어로랑 또왜 포뮬러는 안치려놨어요 얘들도 오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전워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사실 전원보가더 좋은 거 맞습니다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해 보면은 아쿠아보다도 더 좋거든 아쿠아가 거의 100만원 돈인데 얘네, 얘네가 얘더 좋아요 840원 패로 그리고 방열판 딱 봤을 때 어, 포뮬러는 얘도 아쿠아처럼 워터 블록을 썼고요 그리고 히어로도 나름 뭐 적당한 수준의 방열판에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까지 연결해놨어요 이뻐, 이뻐요 아무도 씌워져있고 보시피 뭐 오디오 덱을 따로 지원을 해주거나 듀얼렌을 가지고 있고 2.5기가 5기가 1기가 1기가 이렇게 와이파이도 다 지원하고 나쁘지 않은데 사실 내가 실제로 저거를 오버클락으로 써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은와 390에 이런 보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전원보 온도가 많이 착하긴 한데 그렇다고 요 위에급 쓴다 그래도 전원보드가뭐 크게 뜨겁지도 않아 그렇다고 얘들이 오버가 특별히 잘되냐또 그것도 아니야 부각 기능이 엄청 많아? 그것도 좀 애매한데 후면 포트 보면은 상당히 많긴 한데 사실 뭐 스트릭스 F만 돼도 후면 포트가 또 있어요 맞죠? 하, 나쁘진 않은데 이돈 주고 사기엔좀 애매하다는 그 느낌이에요 US 포트가 엄청 많은 것 빼고는 엄청난 점점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돈에 여유가 있고, 혹시 몰라요? 5 0 0 0리즈가 오버 포텐셜이 좀더 나을지. 그럴 때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보드지만, 추천하긴 애매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수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럼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듀로버 에디션과 게이밍엑스. 얘네가, 그, 메인보드가 똑같이 생겼는데, 모스펫이듀로 에디션은, 하나씩 빠져요. 하나씩 빠져서, 보면은, 에, 게이밍엑스가 뒷면에, 그러니까 앞면이 아니고 방열판 없는 뒷면에 모스펫이 쭉 붙어 있는데 고게 빠졌어요. 어쨌든 이둘다 엔체런 모스펫이고 보드 품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x 5 7 0게임엑 X는 거의 전보드 중에서 가장 뜨거운 보드로 유명하거든요. ASUS 그 x 5 7 0 p 있죠 제일 싼 거. 저 보드랑 비교하면 똑같이 막3 9 0 0집면 놓고 하잖아요. 온도 막 15도, 20도 넘게 차이나요. 이 이건 그냥 추천 안 할게요. 어,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둘 다. 아, 제끼겠습니다 권장 CPU 자체가 아, 아예 낮죠. 그럼 어디부터요? 기가바이 쓸만한데요 어로스 엘리트부터입니다 특히 어로스 엘리트가 SIC 634 썼잖아 이거 어디서 보던건데 어디서 보던건가요? 어, 위에 보면은 에즈라이 쓰던 그겁니다 스틸 레전드에 쓰던 어, 요거 썼는데 요게 12페이지라서 6 0 0어급이에요꽤 괜찮죠? 에즈라가 얼마였는데요? 4 8 0요 아니 가격소리 비슷한데 400인데? 480도 아니고 어? 그러면 어엘이더 좋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익스포를 애즈락 워낙 추천할게 없어서 그냥 녹색 채놓은거지 어지간해서는 만원도 만원 아니 2만원좀 되구나 2만원좀더 주고 어엘을 사시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어엘도 단점이 있는데 방열판이 플라스틱이 어느정도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에어플로어가 보시다시피 저 플라스틱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안빠져나가요 그래서 전원 본도가 너무 높은 부하에 갔을 때는 잘못 잡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범했을 때는 3950X까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보시다시피 뭐이든로 출시, 아, 오디오도 뭐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레모버가 좀덜 되는 특징이 있는데, 확실히 이거 어로스 프로보다 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요즘은 많이 따라왔어요. 뭐, 어프랑 똑같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한100 정도는 덜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는 400 차이 나게 적했는데 4 0 0까는 차이가 안 나요. 뭐, 어에 아, 그러면 26만원, 27만원 주고 살만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력 추천은 안 하겠고요. 살만하다. 어프는요? 다른 거뭐 있습니까? 어씨왜 출력량은 오히려 줄었죠 물론, a r 3553이 괜찮은 모습에시긴 합니다. 방열판? 방열판, 얘는, 아시피 그, 층층에 쌓은 적층형 방열판을 사용해요. 어디에? 좌측에. 얘가 온도 좀더잘 잡긴 해요. 확실히. 어, 출력량이 낮은데 더잘 잡아요. 왜? 어차피, 3950 가지고는, 240A, 230A, 1래밖에안당겼을 거거든. 어, 레모보 조금 더. 어엘보다 잘 되는데, 가격이 5만원. 5만원? 5만원 더 주고 이거 사야 돼요? 어, 솔직히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 참가, 참고로, 어엘도 와이파이 버전이 있긴 한데, 어엘 와이파이에, 와이파이는, 품질이 좋지 않은 AC3168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웃음> 어열 와이파이 사지 마세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빼놨어요. 어, 어프도 추천하기 어, 애매하고 그러면은 어로스 프로 ITX는 어떤데요? 아, 얘는 ITX답게 레모버가 조금 더잘 됩니다. 거기까지 예요. 리얼페이지인거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음 얘는 방열판에 펜이 없죠. 이게 나름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공랭식 쿨러 쓴다면 저 방열판에 바람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작은 방열판에 아무래도 음 바람이 안가는 방식의 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못쓸 정도는 아닌데 가격도 얘가 좀 싸거든요 어... 여러분이 뭐 3,900, 뭐 3,700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5,900, 5,700, 5,800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해요 가성비로 그래서 녹색칠은 해주겠습니다만 강력추천하기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봐요 어쨌든 ITX 중에 그나마 가성비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엑소 측은 어러스 프로 와이파이와, 그리고 엑소 측은 어러스 울트라가 있습니다. 요 놈은 그러면 살만해요. 음, 어러스 프로랑 똑같고, 와이파이만 붙었는 게 어러스 와이파이고요. 어러스 울트라는요. 어러스 프로랑 똑같고, 심지어 전원부 똑같아요. 내가 장업봤는지 알고, 또, 또 확인해봤는데, 저번에도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예,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나도 모르겠어, 뭐가 다른지. 상단에 적층형 었는 거? 아니, 도대체 이걸... 이걸 왜3 9만 주고 사야 데 이건 한정 카드인 것 같아 이걸 왜3 9만 주고 사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아이오실드의 USB 포트가 완전 똑같죠? 사운드 포트 등 이거 처음에 잘못 찍은 줄 알고 다시 디벼봤다니까? 근데 어로스 울트라하고 어로스 프로하고 똑같이 찍혔다니까다나와요그 여튼 어로스 어로스 울트라는 그냥 한정 카드예요 어, 이돈 주고 살 이유가 하등 없는 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딱 하나 차이납니다 뭐? 방열판 <웃음> 방열판 안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밑에 엔더투슬로 비슷한게 하나 더 달려있긴 한데 엔더투슬로맞을거예요 저거 저거 하나가지고 <웃음> 5만원 6만원 아닌것 같은데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로스 마스터 보겠습니다 어로스 마스터는 B550 어로스 마스터한테 밀려서 뭐 요새야 확실히 막 좋은 제품이라 하기 좀애매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찌했던 인피니언꺼 맞나? 모르겠는데 여튼 어, 무려 12페이지 리얼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더블로 안썼어요. 뻥튀기 안했어요 근데다가 아우... 6 0 0암표 괜찮죠? 12개 600 방열판 어, 히트파이프 썼고 어, 적당히 방열 충분히 할만한 제품 썼고요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어, 랜도 듀얼랜이고 어, 사운드색 따로 지원해주네 어 그러다가 와이파이도 있고 어 가격이 뭐 49인건 좀 센거 같긴 한데 이거는 살만해 좀 고가형 엑소치을 사고 싶다고 할때 한번쯤 고려해볼만해 아니 이거보다 그냥 좀더싼 타이치는 어때요 어, 타이치 훑어보고 이거 훑어보면 아좀 다르죠 <웃음> 전원부만타이치나 이거랑 비슷하지 근데 사실 이것도 리얼페이지이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하다좀 그래요 리얼페이지가 아무래도 더블라나 듀얼 아프보단 좋지. 그다가 듀얼렌 쓰고 있지. 타이치는 듀얼렌드 아닌데. 오데오 덱도 주지. 여튼, 타이치보다는 확실히 한등급 위입니다. 어, 어러스 X는 어때요? 어러스 익스는 무려 14페이지 리얼인데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제품 맞는데, 84만원 주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좋은 제품 맞아. 그 어, 이제 MSI 안 볼게요. 기가바이트 넘어가고. MSI 같은 경우에는, 카본 밑으로 살거 하나도 없어요. 게이밍 프로 카본, 게이밍 엣지, 게이밍 플러스트, 엑소추가 A 프로. 다 뭐죠? 엔체넘보스 아니면 둘엔체넘보스 썼어요. 심지어 얘네는, 야, 게이밍 엣지까지 리얼텍 1기가 랜드 나왔네.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는 또 이게 뭐야? AC3168? 전원부 뜨겁기로 유명한 제품 골라가면 1, 2, 3등을 차지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랑 여기 게이밍 X랑, 하여튼 꼴찌를 이네명이서 다투고 있어요. 그나마 카본이 조금 낮긴 한데, 카본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방열판 있잖아요. 얘는 그래 통짜 방열판 쓰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저 지금 빨간색 칠해놓는 영역까지만 방열판이고, 그 위에는 이쁜 플라스틱 덮개입니다. LED 들어오는. 그래서 얘도 전원부 온도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알기로 엣지보다 1등가 더 높았던가? 하여튼 전원부 아씨 야 이건 전원부는 메인보드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고 있는 보드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MSI 폭탄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MSI 북미시장이나 유럽시장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토마호크란 제품이에요. 이거 왜 내놨는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늦게 나왔거든요. MSI 자기들이 생각해도 카본 이하급에 팔게 하나도 없는거야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보드를 내놓은게 토마워크에요. 2 0 0달러고요 국내가격기준은 한 25만원 2 6만원정도에 판매대가 되겠죠 어... 오... ISL 99360 60암페어짜리 모스펫 보이시죠 720암페어급 이거 와 이거 기가바이트거보다도 높고 기가바이트 어에보다도 높고 그리고 아까 본 어 프라임 프로바다도 높고 그다음 또 뭐지 어 타이치보다도 높네요 네 높아요 740 720안어권 더블로 사용했고요 방열판 어 금리 막항 박아 나왔어요 이쁘진 않은데 분명히 좀 투박하긴 하지만 큰 방열판 박아 놨고 그래서 이제 전원 보도 착한 편입니다 이 전원 보가 온도가 얼마나 착하냐면 갓 나이크랑 비교해도 한2 3도 밖에 안 높아요 3 9 5 0 x 넣고 오버 했을 때 그다가 리얼테 2.5기가 랜도 넣어놨죠 그것도 심지어 B버전이야 패키 손실이 덜 나게 개선된 버전 리얼테 오디오 ALC1200도 넣어놨고 레모버도 그럭저럭 잘되는 편이라서 사실 뭐유니파이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 와이파이까지 기본 제공에 390X하고 590X도 커버 칠정, 칠 정도로의 뛰어난 버드에 이거를 국내에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단 국내 유통사에서는 한번 요청을 했대요. 어, 요청을 했는데 2월달에 일단 물건이 없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답니다. 어,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잊고 지내신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도 이 톰워크는 워낙 인기 제품이라서 물건이 없어요. 제가 한번더 요청 좀 해주시면 안되냐고 말을 꺼내긴 했는데 국내에 이 물건이 들어올지는참 의문이네요. 국내 없는 물건들 웬만하면 다 삭제했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어, 압박 좀 넣으려고 <웃음> 넣어봤어요 <웃음> 혹시 MSI 관계자분들 제 영상 보셨다면 토마호크 꼭좀 가져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다 제끼라고 했잖아 다 제끼고 유니파이 한번 볼게요 유니파이가 제가 솔직히 타이치보다 유니파이가 낫다 생각이기 때문에 유니파이를 색칠을 해놨는데요 타이치보다 일단 높아요 뭐? 음 최대 전력량어모스펫 종류도 괜찮아 타이치보다 좋아 더블로 썼고 어우 방열판도 괜찮아 저 큼직한 방열판에다가 히트파이프 연결돼놨어오 듀얼렌스 없네? 어, 듀얼렌. 듀얼렌 맞나? 맞겠지? 근데 왜 포트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 싱글렌인가? <웃음> 잠깐만 <웃음> 저도 헷갈리네. 어, 유니, 어 유니파이는 싱글렌인가? 아, 야, 일단,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 싱글렌일 수도 있겠다. 아 제가 이거 실수했을 수도 있군요. 이따, 이따가 잠하고 다시 달아드릴게요. 아, 어, 일단... 오디오도 ALC1220 썼고 음, 오버도 잘되는 편이고 와이파이도 끼워주고 3950이나 595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스랑 비교했을 때 사실 거의 모든 면이 동일하고 어이아 네, 이게 잘못된것 같아요 인텔 랩은 없지 싶어요 아마 이거 리얼텔 랩만 지원하지 싶어요 어여튼 보시다시피 꽤나 뛰어난 스펠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차이나요 뭐 차이나 합니까 아 에이스가 훨씬 이쁘네요 네 맞아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이에 비해서 확실하게 화려합니다 LED도 훨씬 화려하게 달려있고 커다란히트 파이프 길게 한번 연결해줬고 근데다가 듀얼랜 썼고 여기 용 차이는 많은데 근데 15만원의 단가 증가만큼 차이는 안날까요 랜 하나 더 추가했다고 그거 뭐 만원 정도 원가 추가가 안되고 근데다가 뭐 외형적으로 좀 이쁘게 꾸몄다고 이게 뭐 14만원치만큼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가형의 LED 화력에 박은 애들은 그러면 그게 보드 전체가 LED 가격일까요? 아니죠 <웃음> 그다보니까 에이스는 추천하기 좀 애매해 보이고 어, 유니파이는 살만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MSI 딱 유니파이까지만 추천을 할게요 갓나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뭐 욕할거 없는 멋진 보드입니다 네. 아수스... 아수스 아이치 HM. 어로스 스팀하고 비교해도 뭐 밀릴 게 없는 제품이에요. 뭐 당연히 그 아수스의 포뮬라하고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제품이야. 갓나 잘 만들었어. 근데 83만원? 어차피 오퍼포텐 별로 안 좋잖아. 젠2도 그럴 거고 젠3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8 0만짜리보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MSI는 이두 제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나머지 기타 제품이나 나중에 추가된 제품인데요. 아 바이오스타 레이싱 <웃음> 방해판에 없는 보드입니다. 어, 전원보도 어지간 B450보다 안 좋은 보드입니다. 어, 그래서 평가는 자 말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언급 안 할게요. 어, 자. 어 그러면 바이오스타 레이싱 GT8은요? 한때 내가 이거 실사용하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줬죠? 저도 사서 쓰다가, 이제 우리 방수패너 분, 분한테 줬는데. <웃음> 아니, 그, 사실 있잖아요. 전원부는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왜, 왜 노란색으로 됐어? 이거 녹색을 칠해야 되는데. 아니,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딱거기까지예요 전원부는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클럭 유지가 떨어지고요 특히 이 방열판이 매우 작아가지고 3,900급 쓰니까 방열판 온도가 오버되면서 클럭이 저하된 걸 제가 봤어요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내가 이인텍을 좋아하긴 하지만 바이오 스타일 좋아하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두 제품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컬러풀은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펙부터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안 받을 것 같은 게 넘어갈게요 미안하다 컬러풀 외형은 그럴싸한데 자그 다음에 아수스에 이번에 그, 터프프로로 재미를 많이 봤는지 x o 7 0에도 터프프로 라인업을 추가를 합니다 일단 가지고 오는 회사가 아이보라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꽤나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출시가격을 봤을 때 국내 가격은 27만원, 8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 생각합니다 어, 와이파이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국내 출시되는 거 와이파이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리얼텍 1200 그리고 인텔 2.5 2가렌 계산판이겠지뭐 그런 거도 있고 방열판이좀 매우 커졌어요 보시다 시피 이거 나오면은 솔직히 살만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건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지금까지나와있는 엑소추공 다설명 드린 것 같아요 어, 목이 좀 아프네요 짧게 한다 그랬는데 한 30분 걸렸네 그럼 이제 총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즈락은 살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스포도 어거지로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뭐 25만원 이하에 살거 없나 했을 때 익스포 정도? 에즈락을 굳이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 정도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타이치는 사도 될것 같긴 한데 또 추천하기엔 너무 애매해서 이두개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녹색 칠을안 할까요? 어, 타이치 어,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의 이제 x 5츠0 p 그리고 한 중가형 정도의 프라임 프로 고가형의 임팩트가 있으니까 나름 탄탄하게 살만한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때 저 하, 듀얼 아웃풋하고 트리플 아웃풋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열심히 깠는데 역시 아수스가 세팅은 잘해. <웃음> 세팅 잘해가지고 전원식으로 페이지 형태를 하고 원가 재가 했어도 은근히 온도는 잘 나고 그리고 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더라고요 버그도 지금까지 제일 적었다. 적었어요 적었 그래서 굳이 사시겠다 아, 굳이 사시겠다 아니, 아니라 싸게 쓰시겠다면 은 엑소축은 피보고 어, 중가형 흰색으로 맞추고 싶다면 프라임 풀어보시고 오버 각잡고 해보고 싶다면 은 임팩트 가세요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은근히 꿀템이 좀 있네요 일단 어로스 엘트 레모버가 좀덜 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 뭐 상고공까지 쓰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어, 가볼만 하고요 근데 저는 어지가면은 여러분이 공랭쿨러 사용하실 때 공랭대장형 이런거 쓰실 때 가는걸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ITX보드 싸거든요 일단 딴 애들은 ITX보드 40만원 가까이하는데 얘는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렴하게 ITX보드 한번 구매하고 싶다 나는 오버에 크게 욕심은 없고 레모버에 적당한 가격에 i t s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소축은 아이 어로스 프로 그리고 어로스 마스터 뭐엑소7공중에서는 1등은 아니더라도 뭐 5위 안에는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고 또 50만원은 채하가 않죠 이거 리얼페이지라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전원부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전제품 중에서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착하게 나오니까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고가형을 본다고 할 때는 한번쯤 가볼 만합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토크마우크가 국내 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유니파이 정도밖에 살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유니파이, 유니파이 한번 사볼 만하죠. 어, 유니파이 추천드리고요. 어, 그 밑에 안타까운 기타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는 특별 히 추천할 제품은 없고. 나중에 터프프로가 좀 싸게 나온다면 요것도 한번 봐주면 하다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생방을 12시까지 하고 또 1시 반까지 이 영상을 한 3번 다시 찍었어요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시청료 해줘야죠 시청료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번 어, 리뉴얼 영상이 인기가 좀 있으면 B50도 한번 새로 리뉴얼 해줄 예정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줘요 음,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에 공유를 시켜놓을 테니까 어, 쓰, 파가서 쓰고 싶으면 마음껏 파가시고요 어디서 포한 파는지 정도만 자료 출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바이바이